안구야 촬영해야.. 아우 <웃음> 촬영해야 되는데?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겨울입니다 저는 아싸라 괜찮은데 인싸분들은 밖에서 놀 시간이에요 그죠? 사실 마피아게임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어, 노래도 부르고 해야되는데 소풍은 사실 봄소풍이랑 가을소풍이 제일 핫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통 그 시즌에 가고 저는 소풍하면 김밥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진짜 살면서 김밥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니까 김밥을 한번싸봐야 되겠다. 라고생각해서 지금 장을 봐왔는데 여기 보시면 장을 봐왔거든요. 잘 보이나요? 아니 계속 앉아 있다가 소개할라니까 어디가? 일단 오늘 김밥 재료를 사왔어요. 근데 김밥을 r e you? I'm going 뭔걸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 잠깐만요. 뭐 이거밖에 없네요 재료가. 왜왜나 김도 안 사왔나요? 김밥 속햄 이거 이거 무지를 사왔는데 아무래도 단무지도 잘못 사온 것 같아요 이거. 그게 아니네요 오뚜기밥이죠? 일단 김밥 틀 김이 있는데 근데 이거예요 김이 별의 상황이라서 김을 일단 이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계란 지단 많이 하잖아요 좋아요 뭐부터 예를 네, 그 후보군 계란 일본 계란 이번햄 단무지는 뭐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합시다 일단 불을 올리고요 적당히 적당히 근데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웃음> 아, 이 햄! 오! 오 망한 것 어, 오! 괜찮아 계란! 잠깐 또 치워놓고요 다음 햄을 해보자 햄을 햄은 이거.. 이거 어떻게 구워야 될까? 어, 이제부터는 손을 좀 써야 될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햄! 이렇게 비누로 깨끗하게 위생을 챙겨주겠습니다 햄! 햄!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두 개야! 이렇게 재료가 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착착 틀틀틀 틀, 틀, 틀. 이거 다와 <웃음> 진정해요. 저 때문에 놀라갖고 설거지 해왔어요 깨끗하게. 아까 설명, 설명서를 던져버렸네요 설명서를. 그냥 한번 감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홈이 있어요. 틈이 있고 이게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누르는 거 아닐까? 여기다가 재료를 넣고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리고 짠. 근데 이거 여기 구멍이 있는데? 밥알이 나가지 않을까요? 아, 김으로 먼저 싸고? 어? 저기 보면 김을 제일 마지막에 하나인데? 모르겠다고? 그냥 재량껏 해보라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밥이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김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 그냥 한번 해볼까? 사실 딱히 넣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무지를 넣을까요? 계란 넣기가 되게 해. 넣지 말까요? 넣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요 밥을 또 덮어요? 눌러요? 한다? 당신이 하랬다? 한! 됐어요 보여요? <웃음> 이거 봐! 단면 봐! 개 같아 땡... <웃음> 이게 뭐야? 바로 이거 <웃음> 아니 이거 뭐자았어 맞아? 이거 김밥트리 잘못 번땐거 같아 내가 잘못 된게 아니고 따란 따란 이게 음, 밥은 어떻게 됐 거든요? 이렇게 근데 맞는거같 아. 그러니까 내가 재료 를 잘못 넣었 어. 적당히 만넣었 죠. 재료 를. 자 요거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넣읍시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전 마음먹었으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김밥 재료를 보고 계십니다 아유 김밥 재 갖다 버리고 싶다 <웃음> 그냥 불닭볶음면 특집하면 안 돼요? 나 버려야겠다 소스 다 넣을까요? 이거 감독님이 다 드셔야 되는데 저잘 못먹거든요 이거 <웃음> 왜 소스 다 넣었냐고 좀 난리야 뿌리고 그런데 맛은 있어 보인다 이거 봐요 괜찮죠? 내가 요리했어 와나 요리 잘한다 이거 봐요 3분만에 나왔다 이거 되게 경멸한 표정으로 고양이랑 사람이랑 다 쳐다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 집 고양이가 방해를 많이 안해서 그렇네요 또 고양이 방해하는 맛에 또 요리하는 건데 그죠? 평소에 하면 진짜 방해하는 자요 이제는 근데 내가 하는 게 사람이 먹을 게 아닌 게 아니고 고양이도 못 먹나 봐요 그걸 끄다이면어떻하죠 제가 뭐가 되죠 저 요, 요리 건, 요리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가루보세 이거 이거 요리 유거 액정. 액정 김! 액정 김!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정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같다 이런 나쁜말을 하지 않을게요내 음식이니까 엄마가 나 이런거 보면 뭐라할까? 난그게 너무 걱정돼 우리엄마 나중에 만약에라도 제가 좀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엄마가 제거 볼거아니에요 그럼 이 영상도 보겠죠? 그럼 엄마가 뭐라할까요? 이거 누 어, 아 오, 근데 아김김 밥을 먹으라고? 오! 위에서만 봐요 김밥 같죠? 위에서만 위에서만 생각보다 김밥 같아. 근데 옆으로 보면 피는 피난 것 같아요. 이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오 뒷면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예쁘게 플레이팅.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면으로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먹어시다 이렇게 도고 꺼내긴 할걸. 꺼내긴 해야 된다. 환자가 <웃음> <웃음> 위험합니다. 얼른 얼른 복압해. 빨리.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먹었어야 됐어. 또 버려 이다 이걸로 하세요. 그래도 만드는 듯맛 평가는 해야지. 되게 떨떠름한 표정이시네요. 저도 그래요. 이거 먹기 싫어요. 저도. 뭔맛이야? 야 김이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지? 김다 치워 그냥 밥으로 할게요 밥으로 김밥에서 김 빼세요 아니다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지도 사실 이렇게 먹었는데 맛없다 근데 난 평생 요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먹뭐 그냥 먹 뭐. 먹고 죽지는 않겠다 뭐 이정도 지어보실래요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세요? 열받게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안괜찮아 표정이 안 괜찮네요. 근데 이거는 김밥이라 먹을만 하다기보단 사실 그냥 각자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라 장점이 뭐죠? 이거? 맛이 일단은 없어. 칼로리도 높아. 건강에 좋냐? 그것도 아니야 만들기 쉽다? 사실 요리하시는 분들은 김밥 만드는 게 이보다 빠를걸? 이거구 영상인데 이걸 성공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한성공하하 싶은 은사은마인이들 아니었어요 재료부터 가크로 먹었기 때문에에휴한국하서 한국에서 한국에하시고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다음 영상은 뭐하지? 난 진짜 이번 영상 많이 갖고 되게 의기소침해 다음 영상은 좀 쉬운 거 김밥 너무 어렵다 틀이 있다고 너무 과신했어 근데 바로 이거 재료도 너무 부족했고 이게 뭐야 이게